감자 안 먹어? 설탕 없으안 먹어 감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웃음> 내 달달한 입술 말고는? <웃음> 나 입술에 찍어 먹어도 돼? 응개추개추 음. <웃음> <웃음> <웃음> <개초, 개초>, 크레이오! <웃음> 오! 따뜻해! 가바뀌 오, 어, 차가워 <잘한다>, 오. <잘한다. 웃음> 어. <웃음> 내가 엄청나게 맛있는 거 예약해놨어 오케이! 오케이! 에코 스기미 어제 나 화장 다시 했어 여전히 예쁘구나 나도 머리 다시 했음 여전히 섹시하네 키패드 돼? 밥 먹고 생각해볼게 아, 알았어 <웃음> 가자 언니 술도 먹어? 아. 어. 진짜 밤은 길어 여름이라 밤은 길고 아니지 밤이 짧지 아 그렇지 여름이라 밤이 짧아 어.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업장은 이제 셀프로 진행되는 업장이라서 진동벨로 모든 음식이 완료된 건 알려드려요. 네. 다리 먼저 앉으면 되요다 네. 다리 먼저 편안한 분들앉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둘다 둘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야, 그냥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자비하게? 미안. 제가 대충 여기를 네, 알아보고 왔는데. 시푸드 플래너가 있는데 그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 시푸드! 강릉까지 왔는데 씨푸드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씨푸드 시푸... 안녕하세요 어떤 거드릴까요네 우선은 씨푸드 플래너랑 딸기 단지 모이또 덤꽃 특집이랑 엘릭서예요? 네, 네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벨라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플래너가 아니라 플래터였구나 주문했어? 응나 네. 주문 진짜 잘하고 왔어 우리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있어 진식이 근데 나는 진실 게임을 해도 쓸모가 없는 게나 항상 진실돼 있어 우리 아간 리플에서 제일 진실된 사람들끼리 만난 거 아니야? 어, 근데 나 그렇게 생각해 난 오히려 조금 숨기고 싶다 아 나도 내 모습을 좀 숨기고 싶어 우리 티좀 그만 내자 누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좀 눈치 채는것 같아 어, 나 친구들한테도 연락 온다니까 <웃음> 나도 가끔씩 연락 와너 유진 누나랑 사귀는 거 맞지? <웃음> 난 우리 아빠가 물어봤다니까 너 영준이랑 사귀지? 이러길래 내가 그냥 아, 아니야 걸 걸리기만 해봐 <웃음> 무서운데 아버님? <웃음> 아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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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생겼네 진짜 아 나는 진짜 용도에 가끔씩 너무 짜증날 때가 있어 왜? 잘생겨서 내가 감히 엘릭서부터 먹고 기력을 충전해도 될까? 당연하지 와 안에 불이 들어있어 그럼 나는 이 딸기 단지부터 먹어도 될까? 응 음. 오늘 오늘 밤을 위하여 <웃음> 위하여 진짜 개 맛있어 너가 있어서 더 맛있는 건가? 더맛있지 기분이 좋아서? 오 이거는 살짝 박하? 허연한 맛? 양치 안 해도 되는 맛? 어. 그럼 나 오늘 이거 먹고 양치 안 해도 돼? 좋다! 너무 좋다 나 벌써 취하는 기분이야 나잘 취하고 자취하는 여자야 나도야 너잘 취하고 자취하는 남자야? 잘 취하고 자취하는 여자야 나도 왠제 예쁘더라? 아니 이상형이. 나네. <목소리> 누나. 와 <목소리> 개쩔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진짜 미쳤다. <목소리> 아 냄새가 그냥 진짜 도른자인데? 이건 도른자를 넘어서 노른자야 진짜. 완전 그냥 진짜... 와. 잘라줄게. 냉. 크게 크게 잘라줄게요 <목소리> 와. 어 유진 누나. <웃음> 어 영근아 유진나 <웃음> 아, 영근아 유진누나 이건 어떻게 자르는 거라고 말하려 했지 아 그래 <웃음> 어, 우리 한번 맨손으로 도져 볼까 좋아 아 일단 빵부터 원래 식전 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어 아니언 같은데 아니언 bread 만의 빵응 대화하면은 응. 서로 입에서 많은 냄새 나는 게응 응. 내가 유진 누나 한번 먹어봐도 돼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맛있다. 응, 빨리 먹어봐. 음. 음. 뭐야? 알감자. 감자 안 먹어? 설탕 없으면 안 먹어 감자. 어떻게 뭔가 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웃음> 내 달달한 입술 말고는? 너 <웃음> 입술 찍어 먹어도 돼? 응. 자 이제 분위기도 무르익었으니 먹으면서 진실 게임 한번 해볼까? 딱 질문을 세 가지만 하도록 정하자. 너세 개, 나세 개. 누가 문제? 전현주 이미지. 아 진실 게임에서 뭐 진실을 얘기했다고 서운해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서운해하지 않게 그거는 연준 누나한테 말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난 누나거든. 음, 음. 이꼴이 내려. 내가 김영서 응. vs 양정훈 저요? 저 영서요 어 영둥이도 아니고 영서? <웃음> 당연히 촬영할 때는 탑이 정훈이랑 훨씬 맞잖아 근데 이렇게 약간 좀 놀고 여행 같은 거할 때는 음.. 그러니까 약간 비인스적으로정훈이랑잘 맞는데 어, 어. 사적으로 놀기에는 영둥이맞 어, 어, 어, 어. 내가 또놀때한 방이 있거든 그치 그치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리플에 들어와서 내가 여자로 느껴졌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한 번이라도 있다 내가 근데 이거 물어볼라 했거든 내가 남자로 보인 적이 있다 전한번 정도 있다 언제인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청년들의 상상을 아주 네. 잘하했요 <웃음> 하나 더 할게요 연주를 한 번이라도 이성으로 본 적이 있지 는 연준하도 정일하다 생각해요 없습니다 여자 본적 없다고요 네. 나랑 되게 다른 사람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첫 차량 들어갈 때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아까는 양정훈 부위에서 김영석 사람 대 사람이었잖아요 네. 당신이 보기에 응. 남자 대 남자로 내 남자 친구로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아, 근데 이미 웃는 것부터가 내가 아니네 <웃음> 아니 약간 <웃음> 저는 근데 영동이라 할게요.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김없이 보여주고 자기의 고민이나 뭐 기쁜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아. 응. 그래서 어. 내가 항상 정원에서 그게 서운하다고 맨날 응.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영둥이는 거리낌없이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나도 너 얘기 많이 하고 어 예야! 와우 그래서 나도 그때 리플 하면서 약간 힘들었을 때 너한테 처음 고민들을 말한 거였어 그 네. 작업실에서? 어. 아 맞아 맞아 어, 어. 누나가 방송을 끄고 저한테 진지하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솔직해졌을 때아이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고맙거든? 그런 부분에서 영등이다네 이건 정훈이 형 보면 진짜 서운할 수도 있겠다 가서 이제 좀 씻고 자자 우리 아직 할게 많거든 맞네 여기서밥 먹고 있을 시간이 없어 가자 자 하나, 둘, 셋샤옷옷다 <웃음> <웃음> 갈아입었어? 응나 음. 진짜 추리하게 추리한 추리인 것같안 나도야 나도. 나랑 좀 비슷한데? 진짜로? 응. 이제 불 끌까? 됐어. 그래? 그걸 왜 맞아? 연세 좋아서. 아 맞아 원래. 오 진짜 근데 개 좋다. 왜? 아 맞아 맞아. 많이 맞지 마. <웃음> 정신 건강이 아니야. 와나 어, 근데 이 호텔 초기에 무거운 느낌 이런 느낌 술 먹고 뻗어본 적은 있어서 이렇게 민정 씨네 둘이 넣어본 적은 없는데 <웃음>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거한 가지 말하기 서로?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카피테일 <웃음> 그건 나랑 한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스쿠터만 재밌는 거 아닌가? <웃음> 아니지 우리 같이 나란히 정말 먹었잖아. 그게 재밌다. 어, 어. 나는 이제 칵테일 먹을 때 어. 진지한 얘기 했잖아. 어. 난 그게 좋았어. 음. 그데 이제 뭐.. 잘까? 음. 그, 그.. 그럴까? 양치했어? 양치 3번 했어. 어. 혹시라도 누나한테 냄새 날까 봐. 그래도 양치 안 하잖아. 나 근데 지금 누나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기나요? 카메라 이제 안 나가나요? 나 이제부터 시작인데? 발언 조심하세요. 발언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돼? 누구세요? <웃음> 잘 잤어? 응 아, m 아. g o o d morning, g o o d m o r n i n g 여러분. o to my garden. I'm going to go to my g a r d e 그러게. 내가 너무 안어너 <웃음> <웃음> 누나는 누구야? 밥 <웃음> 먹으러 갈까요? 냉 여기 한식이랑 양식이 있다 해서 맛있다. 와, 근데 나는 한식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와, 맛있겠다! 아침은 샐러드지 그래, 그럼 누나 샐러드만 먹고 내가 다른 거다 먹을게 닥쳐줘 <웃음> 섹시하네? <웃음> 닥쳐줘 맛있다! 굿! 감사합응 <웃음> 응. 음, 음. 근데 잠깐만 그래, 나랑 눈맞지고 당황해? 예뻐가지고 아침에도 예쁘네 이 사람은 진짜 쇠머리다 <웃음> 음음와 근데 진짜 바닥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나 이거 너무 이국적이야 이 풍경 어때? 여행 오니까 다음에 만약에 나랑 여행 올 기회가 생기면 올것 같아? 응 음, 무조건 오지 나랑 여행 가면 좀더 몸으로 즐길 수 있는 휴양지 다음에는 모이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좋아 몰디브 맛있지 뭐 저는 당연히 달려올 의향이 있고요. 영둥이랑 같이 노는 건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 진심이야. 앞으로 호텔 수영장 가면 영둥이가 먼저 떠오를 것 같은 느낌? 다음에 한번더 갑시다. 물론 다른 사람 몰래. 다음엔 좀더 여유로운 여행으로. 아, 좋아. 야, 캠핑 기차니까 글램핑으로 가자. 아, 좋아. 불멍 불멍. 불멍멍.